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폐쇄 몰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카페24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폐쇄몰로도 운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매 쇼핑몰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쇼핑몰은 리뷰 채널이라고 하는 이런 소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DO라고 하는 네. 서브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폐쇄 쇼핑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 공개라고 해 가지고 판매가는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쇼핑몰을 운영을 하지만 하나의 쇼핑몰에서 도매와 소매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멀티몰이라고 하는 우리 카페24의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페24 관리자 화면에서 프로 모드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상점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와 주시게 되면은 멀티 쇼핑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멀티 쇼핑몰 설정이라는 메뉴에 오른쪽에 보시면 쇼핑몰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쇼핑몰 추가에서 다양한 언어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한국어라고 하는 쇼핑몰로도 또 다른 쇼핑몰을 같은 관리자 계정 안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서 쇼핑몰의 이름은 도매메 라고 운영을 이 운영 이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돈 네, 결제화폐 그리고 참조화폐는 별도로 필요 없겠고요.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멀티 쇼핑몰 생성 요청이 바로 되겠고요. 이렇게 도매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해당하는 쇼핑몰은 디자인을 별도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도매 쇼핑몰을 여러분들께서 열어주시게 되면 은 이제 도매 쇼핑몰 관리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국어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밑에 도매 쇼핑몰로 나오게 될 겁니다 리플릿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플레시를 했더니 도매 라고 하는 쇼핑몰이 나오게 됐습니다 도매로 들어가시게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멀티 쇼핑몰 관리라고 하는 메뉴는 도매 쇼핑몰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품 관리라는 메뉴로 이동을 해서 자 도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게 되게 됐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도매 쇼핑몰에서 어떤 메뉴들을 오픈할 건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분류 관리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표시 상태라는 곳에 메인 분류 표시 상태에 도매 쇼핑몰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오픈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드실 때부터 폐쇄 쇼핑몰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먼저 기획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고요 왜냐하면 상품 등록하는 당시에 도매에 노출할 건지 소매에 노출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가격도 따로 선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라든지 아니면 상품 등록하실 때두번 작업하셔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지금 도매인 상태로 위쪽에 있는 쇼핑몰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게 되면 자 기본 세팅하는 쇼핑몰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위쪽에 있는 메뉴 제가 도매 쇼핑몰에서 진열하게 되는 이 메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와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들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은 소매 가격으로 되겠죠. 그래서 상품관리의 상품관리 메뉴의 상품 목록으로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해당하는 상품들을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보시면은 메인 에 진열할지 아니면 도매에 진열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모래의 상품을 진열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에 수정하는 부분도 가능한데요. 한 번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 메뉴 중에서 상품 정보 일괄 변경이라는 메뉴로 상품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 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변경으로 들어오시면은 가격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 메뉴가 나오시는데 해당하는 부분에서 소매 가격 도매 가격을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할인했는 가격으로 도매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폐쇄 쇼핑몰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받으실 때 인증 회원을 받으셔야 할 건데요 자, 상점 관리에서 운영 관리 그리고 운영 방식 설정 메뉴로 들어와 주시게 되면 회원 관련 설정 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서 회원 가입 항목 표시라는 부분에 상세 항목 표시로 설정을 해주시고 회원 가입 인증 이라는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회원 가입했는 고객만 제가 인증했는 고객만 우리 도매 쇼핑몰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메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관련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비회원 가격 표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원만 가격 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가격이 회원에게만 표시가 된다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주시고요 필요하신 메뉴들이 있으시다면 선택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관리자로 로그인했는 상태라 가지고 별도로 가격이 계속해서 표시가 되는데요, 다른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을 노출하는 거에서 회원만 가격을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를 원하신다면 상품 정보 표시 설정 메뉴를 들어와 주시게 되면 제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판매가 비회원 표시 문구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메인 화면도 하셨으면 은 상품 목록에서도 똑같이 사용함을 해주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상세에서도 똑같이 판매가 네 비회원 표시문구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매가 회원 공개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고 해당하는 상품을 들어왔을 때에도 옵션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에도 판매가 회원 공개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구매를 눌러도 로그인해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인증 있는 회원들만 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디자인도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패쇄 쇼핑몰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카페24에서 여러분들이 도소매몰을 함께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